안녕하세요 도치라이브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태안 둘레길 캠핑장에 왔습니다 이곳 뷰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 전체 사이트가 너무 많은 관계로 뷰가 괜찮은 사이트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리 잡은 사이트는 S1 사이트고요 이곳 S1 사이트에 자리를 잡았고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잡았습니다 S1 사이트를 인기가 S 사이트 쪽이 인기가 많은가 봐요 이곳을 처음 왔는데 아 진짜 뷰가 끝내줍니다 자리 잡기 힘든 이유를 알것 같아요 S1 사이트에서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저기 지금 텐트 쳐져 있는 사이트 있죠 거기가 S2 사이트입니다 S2 사이트에도 전경이 바로 바다 전경이에요 바로 앞이 그리고 이쪽이 A1234 사이트고요 데크로 되어 있고 총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쪽 앞마당쪽에 저기가 빗사이트입니다 빗사이트는 모두 파데석으로되어있고요어 간격은 그냥 줄로 간격을 쳐 놨어요. 옆에 차를 대고 그다음에 텐트를 칠수 있게. 그리고 이쪽이 비사이트입니다. B 비사이트 B 같은 경우는 모두 파쇄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차를 바로 옆에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빗사이트 바로 앞쪽에 수영장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영장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전망대식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앞에 바다 풍경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노지 쪽에 파재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C 사이트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금 바닷가 쪽에 텐트 쳐져 있는 부분이 S3하고 S4 구역이에요 S 구역은 총 4개로 돼있는데 모두 데크고 바로 바닷가 앞에 붙어 있어요 4개가 좀 스페셜한 구역이라서 S를 지은 것 같아요 그 다음 B 사이트 바로 옆에 D 사이트가 있고요 D1번 어, 디사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네요 어. 여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공룡 모형도 있고 아, 디사이트가 전부 다 단독 형식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D1번 사이트만 그렇게 돼 있고 D2번, 3번, 4번은 다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D사이트에서 보면은 C사이트 전경리다 보입니다. 그리고 D구역 맞은편에는 E 구역이 있고요. 여기가 이 구역 사이트입니다. 이 구역은 음, 바다가 안 보여요. D 사이트는 그래도 바다가 보이고 하는데 이 e 사이트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D89 사이트 맞은편에 화장실 건물이 있고요 샤워장.. 아 샤워실이네요 F사이트는 아 옆에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F사이트는 차를 위에다 대고 그리고 어, 물건을 가지고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셔야 돼요 아, f 사이트도 전경이 되게 좋아요 이쪽 데크 사이트가 G 지구역 사이트입니다 지구역도 어 차를 옆에다 댈 수가 없고요 짐을 이쪽 위에다 대고 짐을 갖고 내려가야 됩니다 아 위에 사이트가 있는데 G 2번 3번 그리고 G1번, G1번, 2번, 3번은 가장 위에 있어가지고 바로 앞에다가 차를 대고 텐트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등산로네요, 완전히, 여기는. 여기는 전망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화재석으로 되어 있고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꽤 높이, 꽤 높이 되 있어요. 전망 사이트는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서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화괴석으로 모조 되어있고요 주차는 전망 3번 사이트까지는 사이트 바로 앞에다 가능한데 전망 4번부터는 옆에다 채를 세우고 좀 갖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개수대 건물이 있고요 제일 높은 데가 전망 8번 이게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전망 8번 사이트고요 전망 8번에서 보시면은 전망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전망 9번부터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형식입니다 사이트는 전망 13번까지 있어요 야, 여기 짐 갖고 왔다갔다 하려면 은힘좀 써야겠는데요 13번 옆으로 또 땅을 다지시는 거 보니까 는이 옆으로 또 계속 사이트를 만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H구역 사이트가 있고요 H는 높이가 낮아가지고, 어, 바다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전망 사이트 정도의 높이가 돼야 그나마 좀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전망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랗게, 파란색으로 울타리를 쳐놔서 앉아서는 바다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계단이 좀, 좀 되죠 여기를 왔다갔다 하셔야 됩니다 아침이 되고 <웃음> 아 여기는 숨어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네요 곳곳에 경사가 이 정도 됩니다 전망사이트 경사 그리고 F사이트 맞은편에는 화장실 화장실도 있고 게스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장도 있고 편의시설 이용은 F사이트하고 이 e 사이트가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S 사이트 같은 경우에 자리는 좋긴 한데 편의시설이 좀 멀어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아 오늘 날씨만 조금만 더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구름이 많이 끼인 것같지도 않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가 이정도일 리도 없고 사이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S1 사이트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차 옆으로 올라가는게 S1 사이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S1 사이트도 따지고 보면은 짐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아 힘들어 그리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뷰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